뭐?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홈? 웃기지 마. 웃기지 마. 이집 돈으로 사겠어. 얼마면 돼? 얼마면 되냐고. 얼마면 되냐고! 이집 돈으로 못 사요. 행복으로 사는 집 청신호거든요. 서울의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홈. 청신호. 행복 그거 얼마면 되는데 얼마면 돼? 내 3만 원 너가 행복 시작 서울시 자 청신호 미안하다.